이재명은 다름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이미 이두 가지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2021년 11월 10일 관흥클럽 토론회에서 대장동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재명이 당시에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후 이재명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한두 달 잠잠하다가 국회의원 출마에 나섰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선에까지 출마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노리는 데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분당구도 아니고 하필이면 땅짓고 혐치긴 민주당의 텃밭 개항구에 출마한다는 것은 명분으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국민들도 민주당의 내부인사들 사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심각한 반대 견이 많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재명의 출마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노리는 것이라는 대중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던 데다가 이재명의 이러한 비겁해 보이는 출마가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 전체에게 악재가 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정치판을 좀볼줄 아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송영길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수수께끼 같은 일이라고들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핏땀을 여탉하놓은 지역구를 누구에게 양도해준다? 이게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부자지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송영길과 이재명 사이에서 일어난 것인데 이들 사이에 무슨 다른 거래가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길이 서울시장 오세훈에게는 택도 없다는 것쯤은 송영길 자신도 이재명도 민주당도 서울시민 전체도 다 알고도 남았을 텐데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재명 때문에 시끌시끌했던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은 초토화되고 이재명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친명과 반명이라는 내홍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겉과 속이 다르다면서 수박으로 부르거나 똥팔이나 모기로 부르는 등 이게 제대로 된 정당인가 싶을 만큼 질라진 싸움이 진행 중인 듯합니다 어쨌거나 이 와중에 얼마 전 이재명은 이렇게 국회 방배정까지 받았습니다. 방번호가 좀 특이한 것이 이재명에게는 상당히 잘 어울려 보이지 않으십니까? 결국 이재명은 자신이 그렇게나 원하던 방탄복을 입고야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후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재명의 입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첫 일성으로 과연 어떤 말을 내뱉을까? 그런데 2월 15일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국회의사당에서 자신의 방을 배정받고 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시작한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이번 정부가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주저리 주저리 자기 변명들을 덧붙여 늘어놓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목표가 감옥 갈까봐였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작년 관원토론회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벌써 잊은 모양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라도 받겠다면서요. 대장동에 대해서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추궁이 필요하다면서요. 대통령이 안 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모양입니다. 제벌릇개못 준다더니 이 인간은 딸들, 삼촌, 이모, 개자가 들어간 사람들 들으라고 열심히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CBS 녹켓뉴스의 홍영선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에 저지른 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자 조사까지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재명이 깜놀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이번에 정치보복 정치탄압 운운한 것은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유명했던 그 멘트 기억나십니까 나 떨고 있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형장 앞에 선 자신의 모습 그래서 지금 몹시 두렵고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을 보고 도망치는 자는 도둑질한 자입니다 검찰을 두려워하는 자는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검수 안박 법안만으로는 부족할까 봐 국회의원 방탄복으로 2중 3중으로 방탄복을 입었지만 그래도 대장동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밤새 잠을 설치고 깜놀하고 검사가 자신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꿈을 꾸다가 깬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검은 뿔테 안경을 낀 어떤 젊고 샤프해 보이는 한동훈 법무장관처럼 생긴 사나이가 자신을 노려보는 모습에 가위 눌려서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대장동 수사에 나섰다가 선거 때문에 주춤했었고 최근에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이재명을 잡아들일 범죄의 혐의는 다름 아니라 배임죄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방송에서 다루었지만 배임죄의 정의를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타인을 위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것 둘째 그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했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을 것이두 가지인데 첫째 이재명은 타인을 위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다름 아니라 성남시를 위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남시시장이라는 자가 성남시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에 개입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 즉화천대유 관련자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유동규 등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다름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이미 이두 가지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5월 성남시는 대장동과 제1공단을 결합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2015년 8월 성남의 뜰이 사업자 시행제로 선정되고 그 다음에 2016년 2월 갑자기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의 핵심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인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배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첫째 대장동 개발에서 제1공단을 제외했습니다.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검찰은 이재명의 배임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건축 용적률을 기존 180%에서 최대 195%까지로 높였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도 이재명의 배임 행위의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 대장동 개발에서 제1공단을 뺀 것이 왜 배임 혐의가 될까요? 성남의 뜰이 2015년 수립한 자금조달 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의 뜰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비용으로 책정한 9천억원 가운데 제1공단의 보상비가 2,49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에서 제1공단을 제외시키면서 자금조달을 책임진 화천대유는 제1공단 보상비용이었던 2,490억원을 고스란히 아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천대유로서는 엄청난 특혜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제1공단의 공원 조성은 그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면서 성남시에게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심지어 검찰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투자사업 파트장이었던 정민영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직접 만나서 제1공단을 제외하자고 보고했고 이전 시장이 이것을 직접 결제해줬다는 증언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빼박 배임행위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장동의 건축 용적률이 원래 180%였던 것을 190%에서 195%까지 올렸는데 이 15%포인트의 차이만큼 추가로 이익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이익 전부를 화천대유 등 민간기업들이 가져갔고 성남시는 어찌 된 일인지 이 차액을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시장으로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이 되었다는 점 검찰은 배임의 범죄 구성 요건 두 가지를 바로 이 대목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시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점. 이것이 빼박 배임 행위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이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난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는 야당 탄압이야, 정치적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야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대장동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의 목 근처까지 다가왔나 보다. 검찰은 특정 범법 사실을 인지했을 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범죄를 확신하고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용의자에 대한 의심 단계를 넘어서 팩트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를 부르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피의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관계자들의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재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검찰이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확인한 단계까지 갔다.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이겠습니까?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신문 절차를 거쳐서 그를 정식으로 기소, 재판에 해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피고인 이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법원이 기소 내용을 확인하고 유죄로 판결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는 기존의 전과 4범에 1범이 더 추가되면서 전과 5범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유용 의혹, 법인카드 5억 5천만 원을 유용한 공금 횡령 및 국고 손실 의혹,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그는 최종적으로 전과 10범쯤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유죄로 확정되기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형사법의 대원칙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를 피의자라고 부를 뿐이지만 사실상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로 불리우는 순간 그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판을 통한 확인 절차만 남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전보다 수척해지고 빼빼 마르고 있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큰소리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잠도 못 이루고 가위 눌리고 전전 긍긍하고 끙끙 앓는 법입니다 그가 아무리 큰 소리로 정치 탄압을 외치더라도 개딸들과 개삼촌들과 개이모들이 아니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은 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방탄 조끼를 두겹세 겹으로 입었더라도 팩트의 총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한두 개는 막아낼지 모르지만 네개 다섯 개까지 막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이재명의 저 많고 많은 범죄 혐의들이 만약 사실로 굳어진다면 그때마다 매번 방탄국계를 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 한두 번이라야 말이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순간 자신들의 목숨이 2년 후 치러지게 될 총선까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될때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회주의자들이 이재명을 제일 먼저 손절하는 기적같은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방번호가 이 국회의원실의 방번호가 아니라 이재명이 묵게 될 국립모텔 또는 국립여인숙의 방번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